안녕하세요 야매식당의 야매 셰프 오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 하셨나요? 오늘 뭐 드셨어요? 매식 하셨어요? <웃음> 아 매식 좋죠 음. 외식할 때는 어떤 음식 어떤 식당에 가시나요? 사실 맛있는 식당에 가죠 맛있는 식당 아니면 은내 주머니 사장과 맞는 식당에 가죠 아, 특별하게 사실 어느 때는 뭔가 특별하게 먹고 싶다 그런데도 참갈 곳이 식당은 너무 음식점은 많은데 그렇게 또 갈만한 곳은 딱 선택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뭐 뭐 먹을까? 그러면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다 맛집 찾더라고요. 우린 그거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지? 그런 것들, 정보를 모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음, 이제 가장 뭐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방송이죠. 방송에서 맛집 나오면 그냥 막, 어, 저기 가봐야 돼. 저거 너무 맛있어. 저거 싸다. 막 푸짐하다. 막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갔죠. 근데 요새는 그냥 하도 맛집이 많고, 또 멀고, 뭐, 갈래니까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본 걸로 먹은 듯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저쪽 부산이나 김해 쪽에 한번 가시면요. 정영숙 명장님이 하시는 음식점 가보세요. <웃음> 음식에 이런 맛도 있었나? 그런 음식?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약이 된다고? 뭐 이런 그냥 봐도 그냥 보통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을 하시는 집이에요. 부산에 정림 약손 음식점이라고 돼 있죠 아마? <웃음> 저도 그냥 소개받아서 맨 처음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초대해 주셔서 줄래쫄래 줄래 쫓아가가지고 제목을 잘 몰랐는데 거기서 만난 이 정영숙 명장님은 진짜 음식에 대해 대박 대박 박사 <웃음>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그 이후에 좀 친하게 지내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야매 식당을 여는 데에 그분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름은 야매지만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약선과 약선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어떻게 좋은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노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은 컨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밥을 하냐면은 곤드레밥을 할 거예요 곤드레밥 시중에 서생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곤드레밥도 가보면 다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아쉽게 곤드레가 너무 조금 들어간 듯한 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곤드레밥을 해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에다가 곤드레밥을 했더니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곤드레밥집에 안 가요. <웃음> 그리고 곤드레밥도 누룽지가 생기면 되게 맛있습니다. 아. 거기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톱밥 있죠. 왜 우엉도 들어가고 연근도 들어가고 막 그건 누룽지요. 제가 가마솥에 다 밥했잖아요. 가마솥에 누룽지. 내가 마지막에 박박 긁어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구수하고 야 환상이었어요. 저희가 그밥 먹으면서 와 이거 밥보다 누룽밥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어 이걸 강추해 진짜. 밥 자체도 특별한 맛이 없으면서도 구수하고 보약 같았는데 이거를 누룽지로 끓이니까 누룽지 먹은 값을 내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밥을 하냐면요. 음 곤드레밥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 곤드레를 음,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저는 곤드레 를 일단 삶았습니다. 마른 거를 샀더니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물에다 담갔는데도 아직도 뻣뻣한 게 있어서 또 이거를 삶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복용가루에다가 아, 아이, 죄송합니다. 비밀이 탈러 났군요. 오늘 복용가루로 밥하려고 그랬거든요. <웃음>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유. 비밀이 없어 이 세상에 입으로 나오니 그냥 우선 이 곤드레를 들기름에다 제가 약간 묻혀 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들기름과 곤드레는 참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 곤드레의 향 플러스 들기름의 향이 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물조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요 쌀을 우선 쌀을 솥에 다 넣고요. 오, 이번에는 압력밥솥으로 밥을 합니다. 제가 곤드레를 못 믿어서요. 곤드레가 아주 넓적지근하게 그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맛있더라고요. 꼬들꼬들하면은 독립하려고 그는 곤드레 같아 가지고 곤드레밥 같지가 않고 도 도망갈 것 같은 곤드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위에다가 곤드레를 얹습니다 곤드레를 저는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곤드레밥은 곤드레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밥 반, 고기 반 물반이 아니라 밥반 곤드레 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놓고, 여기에서 이제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어, 어, 하얀, 하얀 가루. 제가 아까 바위에다가 뿌린 하얀 가루 있잖아요. 그거 마약 아니에요. <웃음> 봉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령. 봉룡. 봉령이에요, 봉령. 봉룡. 어, 이거는 소나무가 어, 잘린 채로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은 이 뿌리에서 종균이 생기면서 버섯같이, 그 말하자면 버섯이라고도 얘기해도 되지 않나? 이 버섯이 봉령 버섯이란 거예요. 이게 봉령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제가 복룡이, 음, 어떤 약초상에다 전화해가지고, 복룡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거 좀 싸게 주면 안 돼요? 아이, 아이, 뭐, 싸게 줄수 없어요. 이거 뭐 찾기도 힘들고, 뭐, 이거 없으면 뭐, 그만입니다, 뭐. 못 찾아요. 막 이렇게 말씀. 그래서 어그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귀한 약재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습을 제거하는 약재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 약은 몸에 노폐물 습이 많은 사람들은 습을 빼주고 습이 너무 없어고 아주 막뭐 그 초췌하다고 해야 되나? 수척한 분들한테는 이걸 먹으면 또 습을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복량은 선인의 양식이다. 양식이래요. 양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령은 겉은 암 갈색이래요 근데 그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법제를 해 가지고 법제는 독소를 뺐다는 얘기거든요 독소를 빼 가지고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나무가 뭐 죽은 지 3년에서 10년 후에 뿌리에 생기는 종체에서 생긴 어떤 열매 버섯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모양 자체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시중에 나가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두껍게 썰어, 사람 손으로 자, 자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썰어진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 썬 것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두껍게 썬 것이 좋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어, 하얀 조약돌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잘 부서져요 굉장히 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툭툭툭툭 부러져요 그거 이것은 뭐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근데 뒷맛이 되게 단맛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걸 그냥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주 연한 거예요 온순해요 물질이 그래서 하루에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뭐 이거는 이게 귀하잖아요 200g에 만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나? 음, 오늘은 그래서 곤드레밥에다가 이 복령을 넣었는데요. 복령은 만성 위장 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이게 구토까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이 이, 지금 이 복령이요. 우리나라 산림청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올해 그폐선종 거기에 아주 좋은 그 효능이 있다고 암세포에 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곤드레나물에다가 이 복룡을 어 이거는 담근주를 해도 되고요 술을 담그셔도 되고요 또 이거를 우려서 먹어도 되는데 이게 연하기 때문에 굳이 끓이지 않아도 우러나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담근주 술을 담아서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만성 위장질환에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신장염, 요도염, 뭐 방광염 이런 염증에 다 좋고요. 거담 재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미세먼지 많으니까 지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으흐. 자, 간장을 뿌려보겠습니다. 간장은 이 양파 간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만들었던 양파 간장으로 비비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자, 짠짠. 어 그, 그릇이 되게 조그매 보여도 음식이 꽤 많아요. 음, 음, 음. 자 아까 음 우리가 들깨와 들기름으로 이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기름을 제가 곤드레를 살짝 묻혀가지고 밥을 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곤드레밥은 음. 이런 거죠. 음. 맛있습니다. 음, 음, 음. 배우 괜히 했나 봐요. 셰프 할걸밥 너무 잘한다. 좋아지고요. 응? 근데 주인공인 이 곤드레는 또 철분하고 칼슘이 많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한대요. 아, 제 나이가 되니까 제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먹었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죠? 어, 일단 뼈를 강화시키고요. 아, 변비도 예방해 준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변비 많더라고요. 전부들 일어나서 운동도안 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뭐 프리바이오텍스, 포로바이오텍스, 뭐 온갖 그 유산균들을 다 먹고 그러는데 이런 밥을 먹고도 변비가 예방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